부동산을 수백 채 팔아보고 아파트 하락장과 상승장, 경제 위기를 느껴보고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을 그리고 경제자위구역의 보상을 그리고 혁신도시의 보상을 받은 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과 농지를 팔아받는 사람들도 투자에 실패를 해보고 투자에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상승장 때 아파트 한두 채를 사보고 팔아본 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구독 버튼과 안녕하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급변하는 부동산에 엄청나게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 투자를 해본 분들 상승장을 경험했다. 자 이제 하락장까지 경험했으니까 나는 베테랑이다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리고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해서 다시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단지 미분양 할인 판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미분양 할인 판매가 나온다면 최소 30-40% 아파트를 구입해서 1-20% 마진을 남기고 팔겠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구구나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 어느 곳할거 곳 없이 아파트가 폭락하고 있다가 현재 서울은 그래도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어느 정도 아파트 하락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투자를 하면서 현재 갑자기 1년 사이에 급락을 했는 아파트들이 다시 일부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어느 정도 아파트가 움직이고 부동산이 움직이면서 혁신도시로 돈이 풀려서 실제 어느 정도 회복시기를 맞이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국에 15개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육성이라는 프랜카드를 내들면서 스마트기술연구나 제조산업성장, 미래산업전환, 그리고 자동차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들로 가지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3, 4년, 4, 5년 걸렸던 부동산 침체 경기를 한방에 끌어올려 보겠다는 정부의 정책들은 일부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실제 경기가 사실 일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들을 쏟아내면 그 정책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고 실제 진행이 된다면 보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돈이 유통되면서실질적으로 일부 경기는 예전에도 좀 반전이 됐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으로는 안동 경주 울진 그리고 대구에서는 현풍이나 옥보 하원 일대에 어느 정도 기대심리 반영과 실제 보상이 나와서 돈이 흘러 다닌다면 얼마든지 일부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게 부동산 흐름이고 동향이고 일제 투자의 정답은 없다고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를 일부 좀 해보고 돈을 까먹은 분들이나 하락장과 상승장 두개를 다 같이 느껴봤다고 생각하고 다시 투자를 하는 분들 마찬가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여유가 있다면 은또 한번 투자를 해볼 가치도 있고 실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만 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발전되는 달성군 하원업 구라리 오포 일대의 어떤 일부 투자는 실제 돈이 풀리면 다행연히 주변의 단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24년에 준공되는 유라 첨단 산업단지 마찬가지 주변 일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상권 활성화 주변 땅값 상승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 지구가 개발되면 알파 주변 상권은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 분들 마찬가지 현재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론적인 투자, 마찬가지 유라택지 부근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마찬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리고 IC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기본이겠죠. 하지만 현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호 워터폴리스 같은 경우도 2024년에 대부분 완공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에서 아파트가 폭락을 했고 대부분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호재들 하나만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에 기본적인 주변의 인프라가 형성돼서 땅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를 했다가는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물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투자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혁신도시와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투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그 주변의 일대의 땅들을 대부분 국가에서 매입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 마찬가지. 저 역시 혁신도시라든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실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대부분 다시 주변 투자를 해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은 실제 직접적인 투자를 했는 분들이 돈을 벌었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직접적인 투자라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간접 투자고 100% 확실하지 않는 투자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일부 거래가 되면서 너도나도 부동산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매매가 1 0 1건에 전세가 662건, 월세가 725건이라면 실제 동일 매물이 아니라도 현재 1000건이 넘는 광고를 부동산에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일매물을 묶기를 해서 광고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재가 일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아파트 하락과 상승을 느껴본 사람들이 나는 모든 것을 느꼈다. 내 경험이 많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하려고 하고 미분양이 넘쳐날 때는 또한 번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도 생겨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아파트 구입을 잘못해서 지금 전전긍긍하며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매매가 215건에 전세가 127건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가 안되면 전세라도 전환해야 되겠다. 갭 투자를 했거나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전국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너도나도 동네 사람들끼리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스타 강사 얘기를 보고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투자 카페를 보고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아파트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면서 거래가 일부되었다고 해서 현재 부동산이 어느정도 상승장을 맞이할 것이다.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아파트를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기에 아파트 가격을 일부 낮추더라도 아파트를 파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정세에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자구책을 내놓고 있고 예전 2008, 9년도 10년도와 동일하게 국가산업단지라는 얘기에 다시 한번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든 모습들 자체가 예전 2009년, 10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경기가 일부 회복이 되었고 부동산 마찬가지.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동산 악화의 경기를 5년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상황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도 투자를 해봤는 경험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못 모르고 잘못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미분양 할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대기업에서는 예전 어떤 동일한 상황과 비슷하게 l h 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또 미분양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이분양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로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예전과 좀 틀리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분양자들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은 브랜드 가치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예전하고 틀리게 전세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고 상통전세가 난무하고 사기꾼들이 난무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전세로 돌려서 금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대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예전과 틀리게 악성 미분양이 아니라 현재 준공적인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이 대대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때 아파트 할인 판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일부 거래가 되었다 사실 뭐 그런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제가 일부 규제가 완화되거나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짝거래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일부 반짝거래가 실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달새뭐 미분양이 일부 감소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하청업체에서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아파트를 대신해서 공사비를 받는 사례들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서 기회를 맞이했는 상황이며 실제 이런 기회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국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현재 지금 꼭대기에 물려 있는 것과 동일하게 돈을 벌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할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또한번 실수를 할 수가 있고 현재 개별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동네의 아파트가 50% 할인을 한다더라. 40% 할인을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동네가 맞지 않아서 그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다. 물론 그, 그 동네의 아파트가 맞지 않든 맞든 간에 그 내용도 모른 채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제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나 직접 전화를 받으셨다면 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한테 그런 기회가 왔다. 그리고 그 기회가 거시지인지 사기인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잘못하다가는 다시 한번 위기가 더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나한테 갑자기 뜻밖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아파트에 물려있고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으로 돈을 벌겠다고 설치다가 대부분 꼭대기에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나쁘게 들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인 얘기기 이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노력은 해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